Yeah! 오늘 진짜 날즐인다 행태야. 오늘은 코이카 해외사무소 와이핑 면접 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. 제가 이번 면접도 사실 망해가지고 낙라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저랑 합격했습니다. 전형이다 끝난 게 아니고 신체 검사를 하고 또 선발 교육을 듣고 난 후에 최종 합격자가 결정 지어지는데요. 잘 나올 수 있기를 네 여러분, 이제, 선바교첫첫강시작하겠습니다흠이촛이이이이 너무 아파요. 음. <웃음>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음, 저는 1년동안 이십트를 가게 되었고요 유튜브도 원래 제주에 있을 6개월동안 만 하려고 했었는데 1년 강제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국까지 약한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출국하기 전 준비하는 모습, 일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, <웃음> 제가 유튜브 아, 니요제가 유튜브에 가지고 여기도 유튜 아, 여기서 아, 여가 아, 여가 아, 여기에 가서. 아, 아, 없어서 오늘 안 된다고 하더라요 언제 가요저한달뒤에가요1 2 온전에도 그막 와서 한 20초 간다던데 어? 저도 20초 데 왜냐면 암무채어나야 되는 거예요? 그뭔타가까지 어? <웃음> 다시 나 <말해. 웃음> 맞아 맞아 <웃음> 12일 간다던데 <다> 니다 뒤쪽에서 <웃음> 앉아서 조금 거요